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혼수에 따라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운수 검수 2년후 루피 조합. 냈지고. 69 검수와 102년후 루피 조합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상 버프 받는 소식이 있던데 어떡하죠? 69 검수염이 어느정도의 힘을 발휘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검수를 아예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루피로 성공해라 여러분들 훈수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훈수대로 제가 플레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샤본디 나 샤본디 잘 못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속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훈수 방송 네 지금 우리 밀집디의 훈수를 받아서 네밀집디의 훈수를 받아서 지금 2년 루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간다 자 우리 신 사기캐 한명 있구요 여기 일단 전투력 자체는 저희가 더 좋습니다 상대팀에는 비크맘이 있어요 먼저 C로 가서 싸워라? 오케이 여러분들은 훈수대로 움직입니다 자루벤이문수 받아서요 C로 먼저 갑니다 자 갑니다 루벤이자 합의신으로 인사하고 가죠잘 부탁하고 자 루베님의 혼수를 받아서 바로 이동합니다 C로 바로 이동합니다 C로 일단 올라가서 엘리펀트로 막아라 오케이 진짜 딱! 진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대로 내 고대로 할거야 자 C로 먼저 가요 야내거야 이씨 아씨 아... 내 자리인데 이씨 일단 이거 뽑고 가겠습니다 이거 C로 먼저 갈랬더니 이씨 아 역시 샹크스가 C는 해줬어요. 자, 여기 가서. 야, 여기서 데미지 안 먹네. 저 에이스는 또 이게. 자, 올라간다, 씨. 저거 데미지 안 먹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냥. 자, C에서는 신상이 버텨주는데. 오, 어, 여기, 아, 씨. 아, 난 이래서 샤본디가 너무 헷갈린다니까. 어지러워. 자, 저는 그럼 B로 가볼게요. B 스텟 가도 괜찮지? 자, 저 B 스텟으로 이동해볼게요. 레드워크 가기죠. 자, 사보 잡고요 자 여기서 뽑아주세요 다 잡았네 여기 내가 뭐 할게 없다 야 시, 지금 신샹이 캐리하는거야 지금 야 지금 신샹크스가 핵캐리 하는거야 와 자 다시 올라갈게요 씨 여기서 좀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겠지? 아따 저기 엄청 가네 자한방각이고요자 여기 좀 막아주세요 와노조루씨 이게 또 하다가 전반적인거는 여러분들에게 훈수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B로 가겠습니다 B로 자 여러분 여기서 몰라 여기 킬수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온것같아이기겠죠 이겼다. 자, 이게 마지막에 이게 딱,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훈수로 첫 번째 판을 이겼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훈수 덕이에요. 아, 맞아. 혹 검은색은 쓰지도 못했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훈수 그대로 받고서 두번째 판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근데 인연으로 피 버릴 수가 없는데 이 조합으로 검은수염까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실방 문제보도네 법지아 꼬마전수가님 꼬마전수가님 지금 일단은 a 티어 이상 올라와, 주, 올라와 주셔야 되고 제 원바로 다른 채널에서 뭐 댓글 다시거나 좋아요 누르시거나 이런거 하면 저희 뭐 구독자로서는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활동한게 밝혀지면은 혁명군에서는 못받는거예요 혁명군은 조금 우리가 진짜 찐가족 느낌이 강해서 어 그게 확인이 되면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혁명군에 들고오긴 힘들어요 혁명군에는 좀 찐가족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해요 이게 규칙이에요 혁명군에 그래서 혁명군은 사실은 뭐 조건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무조건 A티어 이상이어야 되고 닉네임 변경해야 되고 다른 원피스 바운티러쉬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이 없어야 돼요 이세 가지 조건이 꼭 지켜줘야 혁명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그러면 검수 못 바꿨으니까 그래 오케이 이번에 밀집띠 이거 받아가지고 밀집띠의 훈수를 받아서 성공의 검은수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여러분들 훈수 방송 따라서 아, 또 샤번디제도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해. 오케이, 이번에 검수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지금 오늘 사실 이렇게 마음이 복귀해가지고 오늘 좀 기쁜 마음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 방송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봐서 좋아요 짱구는 못말려니 고마워요 어디가 잘생겼다고 또 이렇게 잘생기게 봐주시고 고마워요 자, 이번에 검수 성공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야 맵 어디지? 자 여러분 빨리 훈수 주세요 여러분 훈수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훈수대로 움직여서 S티어까지 딱 올라가면 딱 그렇게 어. 마무리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훈수받아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크로우즈로 성공해라 오케이 그럼 크로우즈로 성공하고 아 오케이 검수로 그냥 애들 잡으러 다녀라 오케이 검수로 그러면은 킬링각 잡고 움직이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자아비스는 인사하고 와야지 다들 인사했니? 자 갑니다 양쪽에 더글라스 블릿 아 상대편에 카이로가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내가 센터에서 크로즈 바로 때릴게요. 아씨, 이거 안 되겠다. 여기는 먹고 뭐 아야지 자, 먼저 키자루가 희생하고요. 자, 여기서. 자, 바로 크로즈 때립니다. 자, 일로 와, 카이도. 일로 와, 카이도. 자, 여기 센터로 다시 가서. 이쪽. 아이, 킹쿠브라 때문에 떨어졌어. 아 암벌 아 나는 후지 토라보면 맹호님밖에 생각이 안나 일로와 일로와 자 여러분들의 훈수를 따라서 그냥 뚝가 가는중이에요 센터 올라왔네 자 센터 우리 후지토라면 맹호님인데 오케이 자 크로우즈 조금 준비해서 크로우즈 바로 때립니다 와 진짜 검수가 이게 네 내가 지금 나 이거 69검수잖아 난 69검수 A플러스 에도안 먹힐 줄 알았어 사실은 이게 먹히네 야 여러분들의 혼수 진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아 정말 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비록 MVP는 따지 못했지만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사실 무조건 안될줄 알았어 A플러스에서 먹히네 이게 2등각쓰고와 3연승각 잡히네 와와 와,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훈수 덕분입니다 내가 잘하는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훈수 덕에 이게 조금 잘되는거야 와 훈수방송 오늘 훈수방송 아주 좋네요 마왕이 국민 거품 이혼이 우리 루벤이야 루벤이 루베님. 자 리벌 루피 성공 가자 자 일단 준우가 받아볼게요 뭐 준우가 일단 계속 받고 아 지금 돈이 없는데 돈 해가지고 1번 티어 먹이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거 이번에 남이 검수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돈이 없어 여깄다 돈이 없어 돈이 지금 이거는 골드 안주나? 골드 좀 줬으면 좋겠네 돈이 없네 2만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투 포인트로 돈은 못사나? 여깄다 남이 남이 남이 사야지. 남이 어딨어? 우리의 남이. 남이 남이 어디였어? 항해사 남이 사야지. 항해사 남이 사고 그리고 돈 사야 되는데 오천? 나 이제 2만 필요한데. 자 아직도 남이 강화가게 안안 안 쓰나? 자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들 훈수 따라 움직일게요 에서아 나미가 여기서 한번딱더 타줬으면 좋았을텐데 파티 한번 잡고 이번에 검수나미 조합으로 여러분들의 원피스 월드컵 자 아, 갑니다. 와 어느새 또2 4 명이나 봐주고 계시네. 자 이번에는 검수의 남이 조합으로 남이 조합으로 가고요. 서포트 놓고 5번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훈수 바로 받아서 자 검수와 남이 조합으로 이번에 가겠습니다. 검수 성공할까 남이 성공할까. 근데 득점자니까 남이를 뒤로 보내는 게 좋겠지? 자. 여러분들 훈수 얹어주세요 지금 샤본디 왔거든요 자 샤본디면 먼저 일단 센터잡으러 먼저 갈게 할수 있어 일단은 에이티어로 올리고 성공 누구로 갈까요 성공 성공 잡아주세요 성공 검수로 가? 그냥 검수로 간다 렛츠고아 마왕님 남이 말해줬는데 이미 검수가 잡혔지 뭐야 아니야 유인님 존재감 있어 지금 전반적인 스테이 내가 딸리거든? 이제 여기서 작전으로 가야돼 여러분들 작전을 주세요 작전대로 가야돼 일단 가운데로 가? 센터로 C로? 간다 C로 가면 되지 C로 가요? 센터에서 내가 비빈다 그럼 센터에서 내가 버틸게요 C로 넘어오는 애들 다 잘라라 오케이 자저 쿠마 잡을게 쿠마를 땡겨갖고 한대지대로 날려주죠 자 여기서 야 쿠마는 그냥 나한테 그냥 죽어버렸네 난 이쪽에서 좀 버티고 나 내려갔다 올라올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 일단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아 검수는 사실은 지금 득점이 아니라 지금 많이 때려야되는데 아.. 야 마르코 피했네 어떻게 피했냐 자 증배가 좀 어떻게 해줘 자자 자, 여기 증배가 마저 뽑아주고 다시 올라갈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게 맞지? 와 한방에 가네 야 진짜 나이 검수 스탯에 아주 감동을 받았다 잘가라 씨 내가 때리고, 징배가, 징배 <웃음> 가운데서 버텨. 아, 내려가지 말고, 아. 쿠마, 반갑네. 쿠마 한번또 왔네. 자, 이 씨는 내가 어쨌든 어떻게든 지켜볼게. 내려와. 내려, 와이씨. 안 돼. 저기 가져가야 돼. 그로즈 때립니다 아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정도면 거의 핵킹이 아니야? 저는 씨를 계속 지킬게요 그게 지금 맞는것 같아서 씨를 계속 지키는 컨셉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유지해보겠습니다 나는 씨를 지킨다 안돼 안돼 아 헷갈려 아, 끝에 다 뺏기면 안 돼. 아. 아, 끝에 뺏겼어. 아, 씨. 이게 졌어. 아. 왜 거길 뺏기냐. 시에서 불이 줬는데. 아, 진짜 답답하다. 이게 남이는 쓰지도 못했네. 아, 씨. 진짜 쓰리다 쓰려. 지금 실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5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어 보리기상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 또 오셨네. 이번 루피로 가라. 루피로 가는 게될거 같아. 나비 이번에 쓰지도 못했어. 여러분, 오늘 방송의 주제는 마왕 복귀 축하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콘텐츠는요. 여러분들의 훈수 방송이에요. 자, 합의 채널 S-티어까지 올리는 거, 목표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혼수 받고 지금 진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10초 남기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마왕님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대요 아, 진짜 루피가 잘 맞고 딜도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자, 밀집 뒤에 혼수를 따라서 남이 말고 다시 루피로 가겠습니다 별별리 오늘 위닝 안할것 같아요. 졸려갖고, 좀 늦어, 늦어가지고. 늦어 성공 누구할까요 성공. 여러분들 훈수 주세요. 성공 누구할까요 성공. <웃음> 싫어하는 질병이래. <웃음> 여러분 성공 누구할까요 지금 루피로 왔어요. 성공. 그래, 오케이. 성공 루피? 루피? 루피. 지금 라미가 없으니까 루피로 왔게. 오케이. 성공은 지금 루피로 갑니다 여러분들 혼수에 따라 움직여요 지금 이거 지금 검수랑 루피 조합이기 때문에 성공은 루피로 하겠습니다자 루피로 갈게요 루피로 어아 근데 아까 검은수염이 나름 되게 잘 버텨줬는데 맞아 구독이 더 급해 아주영님 정확하게 보셨네 우리 지금 주, 구독이 급해 구독이 그죠? 자, 여러분 이번판은 깔끔하게 이기고 마무리 자,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게요 하나 잡고, 여기서 한 템포 죽이고 엘리펀트콘 쓰면 좀 낫더라고 자, 올라갈게요 여기서, 날려줘야지 따블이다이씨 뭐야? 아씨 자, 요 에이스랑 다이다이 뜨겠습니다 요 에이스는 제가 잡는, 잡습니다 예. 형제대결 자 형제대결 각이고요 여러분 형제 대결 지대로 가야죠 일로와 자 형제 대결 지대로 가기고요 여기 다시 뽑을게요 지금 잘 되고 있죠 난 블릭도 근데 그렇게 나쁜 캐릭터 같진 않아요 제 잡으러 갑니다 오케이 불릭도 내가 봤을땐 생각보다 괜찮겠죠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쭉 돌아가자 쭉쭉쭉 쭉, 쭉, 쭉 돌아가자 아 여러분들의 혼수방송이 오늘 아주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혼수방송 오늘 아주 좋았어요 아이씨 이거 맞으면 안되는거였는데 아 까비 아자 검수 나옵니다 검수 여러분 사 진짜 사부 뺀게 함수 진짜 한수였나? 이거 봐 우리가 스탯이 딸렸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생각보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자 크로즈 때리러 갑니다 자 크로즈 때립니다 이리 와 여기 길목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센터로 가자 일로와 나다 모여 아 이겼네요 야 여러분들의 훈수가 오늘 아주 지대로 먹히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 이거 봐 오늘 요 근데 이번판는 블리쉬 정말 잘했어 예 네, 훈수리그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의 훈수에 따라서 이거 파티 도정하고 순번 도정하고 어, 웬만한 전략 도정하면서 지금 하고있어요 아, 이거봐요, 아, 검은수염의 진가를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는데, 아, S 스티어까지못 올렸다, 아, 씨, 아깝다. 아, 이거 한, 번, 한 번만 한번더 하면 될것 같은데, 나 이제 리그 포인트가 없어. 아, 여러분들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가요?